피부에 탱글탱글한 비법은? 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제피부의 탱글탱글한 비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아름다운 피부를 표현하거나 연출하고자 할때 바르는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집중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화장품이라는 거는 기초에 충분하면 하다 하면? 하면? 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실! 정확합니다 무습잘 <웃음> 되고 촉촉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 외에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은 이너뷰티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너뷰티의 완성은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달달한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초콜릿도 좋아하고 마카롱 그쵸? 뭐 달달한 음료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아는데 내가 정말 아름다운 피부라든지 모발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은 합니다. 제 피부의 탱글탱글함의 비법은 바다 생물 덕분입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나이대에 비해서 좀 탱글탱글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 먹는 생선 덕분인 것 같아요 이 생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오메가3 라든지 필수지방산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뭐 징크라든지 비타민 e 이런 유들에 사실 영양성 굉장히 풍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피부도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이 오메가3 라든지 징크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것들이 풍부하면 콜라겐 만드는데도 훨씬 더 좋은 영양을 띠고 있거든요. 그리고 여드름 환자분에게도 정말 좋은 영양소입니다. 지금 생선 드세요? 아, 그렇죠.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선을 안 먹어요. 요즘 생선은 아주 손질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. 사실 우리가 막 옛날에 생각하듯이 시장에서 막탁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굽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건 아니고 굉장히 간편하게 사실 마트에도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냥 계란에다가 발라가지고 삭싹싹싹 구워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저는 그거 이외에 또 즐겨 먹는 게 뭐냐면 이런 바다 생선의 간식을 즐겨 먹습니다 멸치 아몬드, 새우 아몬드, 오징어, 어포, 지포 뭐 이런 걸 즐겨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오징어를 많이 먹어요 오징어를 마른 오징어를 먹는 게 아니라 약간 턱관절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나 생선 정말 먹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간식을 선택할 때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수면에 도움을 주고 피부도 예뻐질 수 있습니다. 저술안 마셔요. 고라치다 걸리면 피부는 안 배워 있냐? <웃음>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그럼 안녕!